자, 이어서 물 분자 구조와 수소 결합의 관계입니다. 자, 물 분자가 이와 같이 단백질이나 당류에 들어 있는 작용기, 그러니까 펑 r 널 그룹, 알콜기라든지 NH2 아민기, HCHO 알데하이드기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에 포도당 같이 알도울스의 경우에 알데하이드기그 다음 단백질 아미노산의 아민기, 알콜기.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소결합이 물분자가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 물 분자를 표현을 했는 겁니다. 자, 이런 물 분자는 결합수이고 그다음 그 결합수 바깥쪽에 여러 층에 이제 물 분자가 존재하면은 그런 것들은 자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미생물 번식 생육에 이용 가능한 것은 자유수입니다. 결합수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합수가 자유수와 결합수가 물 전체 양 중에 자유수 양이 얼마이냐 이 값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분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 물도 자유수만이 제거가 됩니다. 결합수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자유수 함량이 얼마이냐를 알수 있는 수분 활성도 값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은 수분 함량을 여러분들이 상압건조가열법으로 구하고 다음 수분 활성도를 다시 구할 수 있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분 활성도가 크게 나눠 가지고 이와 같이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나눌 겁니다. 자, 수분 활성도 0.8 이상을 3영역이라고 봅니다. 자, 이 3영역이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이 곡선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0. 수분 활성도 0.80 이상 되면 곰팡이가 자랍니다. 그 다음, 그 다음, 효모가 성장합니다. 0.90 이상 되면 세균도 번식합니다. 특히 자 식품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효소는 효소의 자유수가 효소의 역할을 합니다. 효소의 효소 반응을 할때 다시 말해서 가수분해 반응이 많이 일어나죠. 자, 이 곡선이 지금 효소가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수분이 적어도 이와 같이 약 0.0점 상대적으로 이이 부분은 굉장히 낮은 부분입니다. 효소 반응이 0.6 이상은 정도 되어야만 자 이렇게 효소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 이 자주색선이 등온 흡석 곡선이고요. 또 탈석 곡선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 가수분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는 자 가수분의 반응은 이와 같이 0.2 이상 되면은 소량의 수분이지만 가수분의 반응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효소 반응은 더 많은 자유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가수분의 반응 보셨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자, 자주 세계, 자, 이 곡선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비효소적 갈변이 일어나는 비효소적 갈변의 자 곡선입니다. 비효소적 갈변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유지산화도 마찬가지 자이 붉은 곡선의 2영역입니다. 2영역에서 3영역으로 이, 이 상대반응 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 수분활성도가 자이 영역에서 그 다음 유지산화가 가장 낮은 영역이 이와 같이 수분활성도가 약 0.3 부근에 자이 부근이 다시 말해서 1영역과 2영역 초반 영역이 유지산화가 가장 억제가 됩니 유지산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자 실제로 수분활성도 0.3 정도까지 낮추어야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최소화시키더라도 유지산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산화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분 활성도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0.3까지 낮춘다는 것은 거의,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유지산화는 억제하더라도, 억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의 힘들 뿐만 아니라 유지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연령별, 연령별 구분을 보셨고 우리 성인이 하루 2550mL는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 그럼 각각 어디에서 섭취를 해야 되느냐 자, 대사수 300mL 정도 다음 나머지 음식과 음료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섭취기준 보시고 자 그러면 수분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수분과 식품 영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은자 우리가 식품 중에 수분이 존재를 합니다. 크게 나눠 가지고 이와 같이 결합수와 자유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자. 결합수와 자유수 중에 자 결합되어 있는 물과 그냥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흡착수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은 흡착이 되어 있던 어떻게 되어 있던 자유수가 수분 상압 가열 방법으로 얻었을 때 상압 건조 가열법으로 얻었을 때 우리가 자유수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무게를 통해서 그 다음 압력을 낮추면 낮은 온도에서도 수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압상태의 건조가열법도 있습니다. 자, 이건 무게분석이요. 그 다음 부피분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피 분석에서도 자 이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피 분석 이외에 또한 우리가 어떤 흑광도를 이용해서 을 구하는 방법 자 이런 방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실험에서 관계된 무게 분석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분과 영양과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수 물질입니다. 식품 위생, 위생에 굉장히 식품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수분 양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실험에서 첫 단계에서 수분 분석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식품공전에서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식품공전에 물론 식품 공전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공전도 같은 지금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수분 분석에서 자 일반 시험법에 식품성분 분석에 수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은이 시험법에서 수분이라 하면 건조감량법 혹은 정육및 칼피셔법에 따라 정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정류를 통해서도 수분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칼피셔법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수분 방법이 자 이와 같이 건조감량, 증류법, 칼피셔법 이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건조감량법을 설명을 하면은 자이 시험법이 상압건조가열입니다. 상압 압력을 낮추어서 한다면은 감압, 건조가열법입니다. 가열건조법입니다. 우선 이 시험법을 적용하는 범위는 자, 이렇게 자, 이 시험법은 식품의 종류, 성질에 따라서 가열 온도를 이렇게 설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가가 98에서 100도씨 자, 이거는 주로 동물성 식품과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입니다. 그 다음 나가 100에서 103도씨. 자 이거는 자당과 당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입니다. 자 자당이라는 것은 설탕 얘기입니다.